아이랜드 아이블랭크 인터뷰 본 영상은 아이랜드 지원자들의 심층 분석을 위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네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최재호, 추지민, K, 타키, 한빈입니다 파트 1 소개 나의 이름은 재호이다 지민이다 K입니다 타키입니다 한빈입니다. 탑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날개이다. 인기 응변갑. 달리기이다. 배드민턴이다. 마라톤 좋아합니다. 배드민턴은 좋아해요. 패미드입니다 끌어안고 자는 베개요. 끌어안고 자는 베개가 꼭 필요하다. 큰 베개만은 꼭 필요하다. 한산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니까 스트레치마트 필요합니다. 아. 치카치카 일본에서는 인형이 있었습니다 조금 필요해요 파트 2 상원 영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 건 없.. 어 아, 아... 옷이요! 옷을 사고 싶다 핸드폰 <웃음> 영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어, 가장 멋있는 인기 많은 주인공이 되고 싶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되고 싶다 히로 히로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아만 좋아하니까 되고 싶어요. 알라딘 호뭉이! 저의 별명은 지금부터 호뭉이입니다. 잔망꾸러기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언제든지 모를 수 있게. 마법사로서 돈을 벌고 싶다. 파트 3 음악 저스틴 미버 선배님의 풀퍼스입니다. 어, 오픈노포 선배님의 보잉이다 자신는 노래는 너와 니 꿈이 아일랜드 케이팝입니다 재즈이다 힙합이다 힙합 랩랩입니다 음... 팝? 랩핑? 이상으로 아일랜드 지원자들의 아이블랭크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엠넷 아일랜드에서 지원자 23일을 함께 지켜보세요